자, 반갑습니다 이제, 이제 이제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가 되겠죠 오늘은 이 명상법에 대해서 두 번째 강좌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이것을 우리가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그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음, 부가적인 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명상, 명상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어떻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접근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명상의 명상과학이론은 이 새로 노는 세계 최초의 이론이기도 하고 완벽한 이 명상법에 대한 이런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에, 어쩌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 우리가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강좌를 했고 오늘부터는 각 단락별로 각 장별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야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좀더 상세하게 한장한 한 장씩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이 책에 우리가 기준을 해 가지고 한 장씩, 1장씩, 2장씩 이렇게 설명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제1강좌는 우리가 책을 소개하는 강좌예요 목차 소개하고 이랬고 이제는 제2강좌는 우리가 이 제1편의 명상편이에요 제1장의 명상편이기 때문에 명상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설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제1편에 우리가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우리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이 어,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에는 총 11장, 11장까지 우리가 생활 명상까지 우리가 진행되어 있는데, 제 1장에는, 1장을 우리는 명상법의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잠깐 설명해놔놓고 할게요 자, 제 1장에는 우리는 명상편이다. 그리고 제 1절에는 명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명상의 정의, 명상의 하두 아심 하두 생활 명상 이 순으로 간략하게 우리는 이 기본적인 계열을 기본 계열을 설명한 구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첨단의 이런 자, 컴퓨터 정보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는 IT 기술이, 우리는 ICT 기술로 가고 우리가 인공지능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변멸을 해 가면서 세계 최초의 이 명상이론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는 과학이론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상하게 되게 되면 뭐, 내 소원을 빈다, 내가 수련한다, 내가 돌을튼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이 명상은 순수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이 두뇌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심리들을 모두 다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되면, 야, 이 책이 왜 이렇게 어렵노? 이런 식으로 놓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새로운 이론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론을 모르고, 우리가 명상하면 뭐해. 그죠? 명상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도,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명상이 단순하게 여가 선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목표 시 여러분들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가 두뇌가 잘못됐으면 어떡해 두뇌를 고치는 거고. 마음이 잘못돼서 마음을 고치는 거고 앞으로 힐링 이것이 우리는 명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힐링이라는 인간의 모든 부분을 개조를 하는 모든 부분을 힐링하고 개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이 명상법이 엄청난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 한개한 한 개의 이론들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로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아주 내 명상에 들어가면서 꼭한 번은 학원 지나가야 될것 같다 왜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매스컴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정말로 기가 찬 일들이 많이 생겼다 왜? 자 출주리 대통령들이 편함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 가면서 어디로 간대요? 어디로 간다. 그렇 이거는 뭐가 잘못됐겠나? 나는 그것을. 인간의 이 사고와 두뇌가 잘못된 거예요. 원인은 욕심이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들었는데 이 사, 산업들은 산업과 기술들은 이 AI 이것이 결국 인공 두뇌죠. 그렇죠? 인공 지능이다 인공 지능이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인간은 이 어떻게 이 두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작용합니까? 이 사고와 생각과 이 판단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와 과학기술은 이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신 거 보게 되면 이 우리나라 인간이라고 하면 전세계를 다해서 전세계는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만 바라보자고요. 이 우리나라 현실들이 특히 어른들, 어린 젊은 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 사고와 판단과 생각이 잘못돼 갖고 계속 잘못된 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해두 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마 오늘 난리 났죠. 난리 났지만 은더 나는 실망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난리 났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뭘까? 뭐 옛날에 MB 대통령이 어떻고 이런 말 하겠지. 벌써 여러분들은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다.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동안에 남의 약점만 찍고 남을 욕하기 하고 남을 헐뜯는 것만 좋아하는 이 사고가 꽉 뭉쳐져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안 한다는 거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보게 되면 큰 뉴스가 두 가지가 든 무슨 뜻이었죠? 개헌 개흥. 개헌. 개흥이다, 개헌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너무 잘못되고, 잘하고, 그뭐 부정한 거 거짓말 내고, 그거는 좋아. 그런 당연히 해야 될 물이지만은,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는 5번, 2월, 6월 달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후보들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개헌하자고 했다. 한 명도 개헌 안 하자고 한 사람이 나와봐라 그래. 요 100% 5분의 개헌하자고 했다, 이말이야그리고여의도 저, 응? 어? 내가 도둑놈이 하면 안 되고. 저, 이, 저, 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진짜. 저, 이는, 저, 사고들이 전부 다 썩었다, 말이야 썩었어. 응? 지금 세가 만발이 빠지도록 노력을 하더라도 세가 빠지도록 토론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나라 사고가 완전히 틀리먹은 거야 그러면 이 틀리먹은 사고 국회의원들이 개원하자 해갖고 대통령 후보도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후보가 모든 사람들이 개원하자개놔놓고 지금 와서 많은 짓인 것 말이야 우리 말자 여기서 내 가기 전에 한말더 하자 자 누군 말따나자 한당이라는 우리가 있는데 뭐홍 대표라는 부분이 하나 있다. 홍두깨가 홍두깨 대표네 그제 자 홍두깨 대표는 마지막 선택과 마지막 결단을 해야 돼 응? 지금은 홍두깨 대표는 지금 내가 조언을 한다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조언을 한다면, 지금은 대통령 선거고, 뭐 국회의원 선거고, 모든 거다 털어놓고 농사시로 가는 거야. 봐봐. 지금 마지막 선택을 할 때가 이게 돼. 왜? 누가? 앞으로 가봐.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두고 봐야지. 내말안들 거지. 그것도 내말안들 거라.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자어자 이거는 놔두더라도 이말안 이거 들으니까 놔두고 말들을 사람인데 해야지 그제 우리가 처음 다 개헌한다고 해놔 개원 놓고 국민들인데 모두 다 개헌한다고 난리치기 살아놓고 지금 어떻게 개헌 안 한다 이말이제 지금 못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개헌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 브레이킹 걸고 6월에 달 선거 안 하겠다고 방에 놓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사그리 다 없애빼야 돼. 이거 완전 국민들이 사기치는 거야, 이거. 국회가 그렇게 국민들인데 사기를 치니까 밑에 사람들이 뭐잘 되겠노? 그럼 이 사람은 고치주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노? 뭘 고쳐야 되겠노? 아, 이 두뇌를 바꿔야 돼.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두뇌를 개조를 해야 돼. 그쵸? 썩어 빠진 두뇌, 서어빠진 생각, 서어빠진 어떻게 판단서어빠진 이거, 전부 다 병이다. 이거 전부 다 올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 로돈 받아먹고 어떻게 옛날에 찻대기뭐 더? 자, 생각을 해봐라.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신사임당 할머니가 드리는 돈이 얼마짜리지 이거 싹 없애버려야 돼. 아, 문재인 대통령이 약해서 할수 있겠나 모르겠다. 이걸 없애버는 거야. 이것을 없애버면 나라가 팽팽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거 못 놓습니다, 이 말이야. 누가 못넣 놓으시겠나? 국회의원들이 말하면 셌다, 이 말이야. 국회의원들이 없애버리자, 면없애버지왜못 놓으시겠나, 그거? 오만장리꼭 있어야 되나, 그거? 그돈 많이 들어가는 거? 응? 저 도둑질 하려고 그건 뭐, 신사임당 만들었나? 심사님들 할매가 얼마나 지금 나라를 후, 후손들을 욕하겠노. 그죠왜그 자격수도 수도 되고 다쓸수 있잖아. 이게 착착하면 되고 5만원짜리 가못편리하 뭐 우리나라에. 응? 그거 없애지 않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없애지 않고 생각하겠노? 도둑놈들. 그래. 그러면 이 도둑놈들은 이게 두뇌를 개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야 우리나라 고칠 거 많아요 뭐 일자리 창출 다 해가 그 문제 이야기 시키고 그니까 어떻게 참 서민들 안 되는거지 주차장도 없는 사람들 저 주차했다고 주차 딱지 그 꽃배기로 올리고 와 우리나라 대단하다 우리 문정부도 너무 그러면 안돼뭐돈없어막 시험 그드는 거 밖에 돼 있네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힘든데 국민들이 잘 해주는 건, 잘 하는 건잘 한다고 해주고,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해야지, 그제? 저리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되지. 자, 이렇게 개헌하고, 아니, 한다, 한다 해놔. 부다 한다 해놓고, 국민들인데 약속을 해놓고, 큰 소리 빵빵 지나 놓고, 지금 안했던 소리가 무슨 소리고, 그거? 뭐 하는 짓이고, 그거? 그거를 세금으로 월급 줘야 되나? 세금으로 그 많은 비용을 줘야 되나? 예이거는 완전히 나라의 적이야. 솔직히 말이죠. 적폐가 어디 있느냐. 그게 다 있는 거야. 그 나라 존파, 존이다, 이 말이야. 나라, 나라 팔아먹는 점이지 그게. 무슨, 그. 아, 그런데 우리 더 멍청한 거는 누가 멍청할까? 지준선 그럼 당연히 찍어준 사람. 예 사람. <웃음> 이게 더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에부터 어떻게, 저 밑에까지 이 사고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사고를 개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 정신 가르치는 사람이 정신 나갔다는 거다. 왜? 학교가 정신 나갔고 교수가 정신 나갔고 종교가 정신 나갔고 어 사회가 정신 나갔고 우리 행정부가 정신 나갔고 국회가 정신 나갔고 정음도 정신 나갔습니다. 의회가 정신 나갔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노? 지금 일자리 창출, 내 네, 이런 말했어 일자리 창출 뭐 걱정하노? 지금까지 정부들이 해온 게 뭐고? 자, 옛날에는 60살 정도, 생명력이 60살, 7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년을 55세 이랬겠다 그지? 그런데 지금 80살 됐다 해갖고, 정년 5년 늘리 봐야, 그 무슨 도움이 되겠노? 그러면 정년을 더 빨리 내추고 제이 인생을 살수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 이런 직업 능력 시스템 해갖고 자, 정년 퇴임을 빨리 시키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꽉꽉 수율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교육을 시켜갖고, 이분들은 우리가 또 나이가 들었을 때할수 있는 일을 쫙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오년더 있겠다고 그거 늘다 나누니까 앞에 안 나가니까 밑에서 올라올 수가 있나. 그 백날 해봐야 월급 백날 주받고 무슨 소용이 있나. 그 간단한 문제를. 하, 나 정말, 정말로 답답하다. 일자리, 그 젊은, 청순,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무슨 극적이고. 그 하나, 그 입건에 의해서. 응? 어떤 입건? 우리 노동자부터 바꿔야 되겠지? 노동자부터 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같은 국민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저것만 배불리 먹고 살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소리가 안 되겠지? 또열안 열려 하다가 또열내놓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뇌가 이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뇌를 바꾸는데 제일 바꿔야 될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매스콤이라는 것이 있다 이기자들 바꿔야 돼요 막 엉터리도 막 하고 작가들 어떻게 텔레비 노갖고 아이 광고비 준다고 해갖고 잘한 데가 그거 갖고 막 터뜨리고 거짓말도 막 터뜨리고 엉터리도 터뜨리고 그러면 되겠나? 요 조금 전에 보기에는 요새 어떻게 내 설명할 거이 하두 해수해 는 거. 아이그 아나운서들이고 작가들이고 방송국 편집인들이 하두라는 글자도 모르면서 방송에서는 하두가 어떻고 하두가 어떻고 맨날 이 집만 하고 있는 거야.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방송 바꿔야 되겠지? 아니 방송... 내 방송 가면 방송국에서 쳐들어오면 또 어쩌고 놔두고. 자 방송도 이제 고쳐야 된대. 정말 틀린 거 하면서 고쳐야 돼. 뭐 다이어트 한다는 해갖고 이상한 사람 오갖고 어? 먹은거 먹은거는 소모를 다 시켜야 된다 그래야 살았지다 어기는 소리 한거야 그런 논리를 펴는 그 사람들이 그 맞다고 대고 갖고그거 방송 시키고 돈 주고 하나 몰라 돈다 받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에 차근차근 있으면 할 때가 있겠지 자 이렇게 잘못된 이 두뇌사고와 이거를 바꿔야 돼 우리나라는 정말로 미스테리야 이? 이렇게 엉트리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돌아온 거면 해도 참말로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사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잘 살고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이 저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시달렸노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단일민족 한 민족 좀 웃긴 소리 좀 하지 말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이 정말로 대단한 머리와 대단한 이런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후손들이 이거 완전히 땅 망친 거야.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뭐고 이만큼 불단이 생기기가 뭐고 쪽 하나는 나라도 얼마 안 되는데 이쪽에 갖고 난리지기 사는 거 이것도 더 뭐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있으면서 온 천지 강대국들이 우리보고, 응? 잡아먹으려고 눈이 벌거해갖고 있는 이 상태에 우리는 어떻게, 어디끼 앉아갖고 찢고갖고 하는 거야, 이? 내가 안 되겠지. 정신 나간 거야, 이? 자, 오늘 만나고 그랬냐면, 우리는 이 명상을 하면서 명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뇌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뇌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브레인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보내라는데 브레인 우리가 명상법 이름을 브레인 미션이라고 했다 그죠 브레인 미션 우리는 명상법이라 했다 브레인 미션 명상법은 두뇌를 어떻게 두뇌에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명상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할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하나 보자 하려라고 하는 거예요. 명상한다고 편해지나? <웃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된 의식들이 안 고치질 때 고칠 수 있도록 명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두뇌를 개발해 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 감정이 다른 일에 대해서 감정이 부족하게 되면 두뇌에 이 감정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이 미션이 필요한 거야. 이것이 우리는 목표 설정이다. 그렇게 두뇌에 목표 설정을 한 명상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상 앉아갖고 하심해라 하면, 여러분들 하심이 뭘까? 말 그대로 한번 해볼까? 또, 또 하면 또 열받을 끼고 안될 끼고 자 우리는 하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 두, 이 명상을 하다보면 우리 순번들로 한번 보자 명상에서 이 두뇌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그치? 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생성되게 되면 이것이 심리가 작동하게 돼요 이 심리가 작동하게 되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등징 옮기게 되는데, 이 명상은 어떻게? 이 두뇌를 올바르게 정이다. 올바르게 우리가 정립시키는 거,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올바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 올바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두뇌를 만들어 가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공부 모라는, 음. 응?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은 왜 공부를 못해요? 하게 되면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머리가 둔해서 내 공부 못한다. 웃기는 소리야 지금.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다. 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는 머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주어진 그 공간은 조금만 우리가 기능만 재능들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그 능력은 개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안 했을 뿐이다. 안 했을 뿐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단계들을 우리는 하나씩 해야 돼. 이다 여기서 두뇌부터 시작해서 의식, 마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배울 것이 오늘은 이 명상이 기본적인 것이 하지만 은 다음, 다음 강좌는 두뇌에 대해서 두뇌가 명상과 어떻게 되고 의식과 명상이 어떻고 마음과 명상이 어떻고 우리 심리가 망상과 어떻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는 명상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어떻게 작용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명탕, 앉아서 쉬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뇌는 브레인 미션이다. 그렇게 두뇌에 미션을 줘서 이것을 명상을 실시하면서 내가 수양대사하는 거, 수련하는 거 이 명상을 하는 것으로서 나에게 얻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명상법이라 한다 이것이 브랜미션 명상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뇌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는 명상이다 앉아서 쉬는 것도 명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상이라는 것이 꼭 어디 가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아 내가 앉은 자리에서 사고를 명상하고 자식과 자식을 위해서만 자식과 함께 집에서 명상하는 것이고 이것을 배우는 어떻게 명상을 할 것인가를 배우면 되는 거야 그지? 배워서 항상 이것이 생활 명상이 될 생활 명상 아, 생활에서 불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이 우리는 생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간략하게 만설명 하자고요 상세하게 설명하면 또 아니니까. 그러면 이 명상의 계요을 하면서 명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그제? 뭐 했지만 한번더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제? 자, 명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한번 적어보자. 자꾸 이거 뭐까지 하락 하면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이것만 한다 자, 우리가 명상을. 명상을 한자, 우리가 주어진 문자들은 전부 다 한자로부터 이어졌다. 그치? 이 가림터부터 얹어 읽고, 그 위에 우리, 차, 우리 할아버지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만 해결하자. 왜 우리는 쓸데없이 지, 자연의 이치도 아닌 개인적인 사고. 자, 지금이 마찬가지잖아. 어느 하나를 놓고 되게 되면 한쪽은 어떻게 틀렸다. 한쪽은 맞다. 이런 자. 그치? 이거는 완전히 이거 흑백 논리야, 흑백 논리. 지금 우리나라는 이 흑백 논리 때문에 안 돼. 흑백 논리를 답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나정말로좀 우리나라가 정말로 대한민국일까? 아, 정말로 미스터리한 대단한 나라다잉? 자, 그래서 우리는 명상할 때는 단어부터 먼저 있는, 있는 그대로 맞아. 있는 그대로이왜 자꾸 어쩔 때리이 하느냐. 지 개인적인 말이요 자 여기서 한자를 풀면 자 보시죠 보자 하는 거다 눈목자니까 내가 눈으로 본다는 거다 그제. 자 민간 머리는 우리는 덮어 씌운다는 것이다 그제. 일은 어떻게 해니까 어떻게 진리를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진리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이것을 우리는 덮어 씌운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라 이거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이 가상의 세계고 거짓말 세계고 잘못된 세계에서 사고 지금 잘못된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성공할 때는 어떻게 전부 다 교훈 한자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치? 그런데 치그또 그것도 찍어주는 사람도또 대단한 사람이라는데 그렇게 사고가 전부 다막 엉망이 희생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풀면 자 눈으로 보는데 잘못된 것을 덮어 씌우고 어떻게 1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다 햇빛이 짝있으니 눈으로 보이는 거자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가식이 있기 가상이고 그있실 수도 있으니 이것을 덮어 씌우고 우리는 보라 무엇을 이런 육을 보라 하는 거다 자 육이 우리는 천부경 육의 비밀로 오게 되면 이 육이라는 진리에요 그러면 가상의 세계를 덮어 놓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라 하는 것이 명자다자 그러면 여기에 목자다 이눈목자에 마음심자다 그러면 이 눈목은 나무가 아니라 이? 우리는 실체라고 그랬다 이? 나무가 이렇게 딱서 있으면 그 실체 그 모양 그대로 이 실체를 우리는 어떻게 마음으로 보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가상의 세계를 덮어놓으려면 햇빛이 밝은 것을 덮어라는 거죠 그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눈을 감고 그제 아무 것을 다 적시고 나는 이 진리를 우리 보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마음으로 실체를 보라는 하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돌을 태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는 명상이라는 것이다. 하도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자. 너무길면안 되니까. 자, 그러면 명상이라는 것이 앉아고 눈을 근실 깎고 망 앉아 있는 게 아니다니까. 마음을 비우는 게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다 했잖아. 그지? 자, 이거는 세상의 진리라고 우리는 천부경 6의 비밀에서 풀었어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가상의 이런 응?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천무다 거짓일 수도 있으니 덮어놓고 우리가 진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실체를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상의 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는 명상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우리가 모든 잘못된 것을 머리 속에서 두뇌 속에서 두뇌 속에서 우리가 두뇌 속에서 잘못된 것을 싹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겠다 했고 안 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고 니가 옳고 내가 옳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응? 그러면 다 접어놓고 진짜 진리를 찾아 진리는 어디 있을까 내 마음 속에 진리가 있을까? 참말이다. 우리 배웠잖아. 진리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과학의 이론이라 했다 그제. 이것이 우리는 진리라는 거다. 그런데 지가 입심만 심면 그안절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명상 하두를.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 이 갖고 명상하두를 자꾸 설명할까? 해야 되겠다. 이거 주연할 거야. 그네뭐시간이 음.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다. 자, 명자는 이렇고, 이제 하두는, 하두는 뭐뭐 텔레비전 많이 하더라? 아, 올해의 하두는 뭐시고, 5번 선거의 하두는 뭐시고, 이번 달의 하두는 뭐... 야 정말로 그 아나운서들도 좀 고쳐야 된다. 하도란 말로 알아야 되고, 아나운서라는 것은 뭐 실수는 하겠지, 그지? 발음이라는 것, 이런 것은 실수는 하겠지만은, 말 뜻은 똑바로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고 써야 안 되겠나? 그죠?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써야 되잖아. 작가는 또, 서, 아나운서는 읽었다고 치더라도, 작가는 그래도 금, 컴퓨터 갖고 검색이라 한번 해보고 해야 될 거지? 자, 화자는 우리는 어떻게 쓴다 했어요? 어떻게? 하두는 뭐고 하두는? 하두는 아, 무엇으로 한다고 했어요? 혀로, 우리는 말로 하는 거죠 그럼 혀로, 혀로 말을 해라. 어떻게? 중을 그야 되잖아. 혀로 말을 해야 되니까. 두는, 우리는 두는 어떻게 된다? 자, 콩두에. 이거 뭐까 기혈이다 말 그대로 하자 자 말을 해라 혈어 콩에 이 콩도 해보면 곤란하다 그치? 혈이 통한다 이것이 우리는 두개골이다 두개골 응? 두개골에 우리가 콩두만 쓰면 그냥 두개골이고 혈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피가 파...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이게 바로 두뇌지 그렇지? 우리가 이 두개골에 피가 흐르고 있는, 있을 때 이것은 우리는 피가 안 흐르면 안 되겠지.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이 두뇌와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소통하는 것이 하투다. 그런 명상은 어떻게? 내가 눈을 갖고 앉아서, 자, 눈을 하고 앉아서 편안하게, 그지? 진짜 마음으로, 진리를, 실체를 내가 마음으로 읽어내기 위해서, 내 두뇌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말. 이것이 하두다. 그렇게 되면, 하, 내가 유명하니까 당신인데 하두를 주기, 뭘 준다 이 말이야. 내가 내 머리하고 소통하는데, 뭘 준다 이 말이고, 넌말 갖고 하면 내 소통이 되겠나? 그렇죠말 그대로만. 더 이상 하두고도 하지 말자. 자, 그러면. 이 하두라는 것은 그러면 하두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내 머리의 주파수와 다른 사람의 머리의 주파수와 각해나 다르겠나요? 당연히 다르겠지? 자 내가 태어난 것도 다를 것이고 태어난 것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이 두뇌에 대해서 왜 하두가 틀리는지 이 달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는 작용이, 어디가 가장 많은 작용을 할까요? 저번 시간에 잠깐 초기 했다. 이 두뇌 속에 들어있는 내파의 능력에 따라서, 내신과 뇌신, 뇌신. 내파의 능력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하두가 다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두를 갖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두뇌와 주파수가 맞아야 연천달이 되겠죠? 그러면 내 머리하고, 자 저집에 101호다 저기는 101동이고 아파트 가고 있는 101동이고 지금 107동이라고 하네보자 내가 101동 문 열어주세요 이라고는 있는데 그치? 여기로 가야 되는데 계속 107동이라고 눌리면 문이 열리겠나 안 열리겠나? 여러분들 차를 타고 아파트에 가보자 107동 105동이 있는데 내 105동 가야 되는데 107동 눌리나 놓고 자꾸 번호를 누르면 누구세요 누구세요만 할까이거 그쵸? 문 열어주겠나? 도둑놈이라고 안 열어주겠지. 이것이 바로 우리는 명상, 어떻게? 화두라는 거다. 그럼 명상, 화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두뇌와 소통할 수 있는 말,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 내가 할수 있는 말이 뭐 있을까? 말과 뜻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다 말과 뜻이 똑같아야 돼 말과 뜻이 똑같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한글이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한글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위대한 천부경부터 위대한 하두에 이르고 위대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위대한 어떻게 한 글을 쳤는데 이걸 가지고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있으니 안면 답답하겠네. 그죠 자, 그래서 화두는 어떻게 해요? 명상을 하기,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내 두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로 하는 거다. 혀로 말로 내뱉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돼. 혀로서 말로 내뱉는 것은 대화라는 것도 있고 그제, 대화라는 것도 있고 주문이라는 말도 있고 경전이라는 말도 있고 기도라는 것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두라는 것은 우리는 처음에 해보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명상과 관련돼 있는 것은 어떻게요? 명상 화두다 그제 명상 관련해서 명상 화두지두 번째는. 아까 전 기도라고 했지 기도 기도를 할 때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내파 화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타고난 것을 수진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는 내심 화두라는 거다 그런데 이 화두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내, 내 영혼과 내 자는 내 자아는 나중에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그것이 습성이 내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과 내 영혼이 소통을 하면서 계속 내 영혼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노?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신 나갔지 아니 명상을 하고 이럴 때 하도로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만 그게 빠져 있는 것이지. 24시간 이거하고 통해있으면 다른 일할 수가 없잖아, 인간이. 영혼과 통화하고 있는데. 영통한 거야 영통. 예? 영통 거지, 영통이야 아, 계속 영통하면, 니, 네. 그러면 전화기를 갖다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가 되겠나? 아까도. 인간이, 인간과 살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럼 뭐 볼까? 영통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거다. 아 영통하고 했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안 들을 거잖아 그러면 귀신이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 사람이 인지할 수 없도록 된 상태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이것을 다 팔아먹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두뇌에 응? 이거 갖고 계속 소통하고 있으면 처음에 뭐랬나? 응? 정신 나갔죠, 그지? 이것이 순간순간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모당이라고 그래. 응? 응? 이거는 신통이다, 신까지 통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자주 이것도 계속해고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기라고 하는 거예요더 응? 심하면 어떻게? 이것이 빙의가 되어버린거야 자 그러면 이 명상을 하다가 빙의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거 한찾아봐 엄청나게 많을거야 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보자 무당은 신이 올 때마다 어떻게? 정신 나가버린거고 신기는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정신이 나가버린거고 빙의는 어떻게? 지정신으로 안사는 것이 빙의라는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이, 이 상태다. 그렇잖아. 아, 작년에 그 대통령 넣어갖고, 첨더겨운하자 해놔놓고, 그래서 박수 치고 겨운했잖아. 겨운하자고 했잖아. 5머에그 선거할 때 겨운하고 하자고 했잖아. 그제? 했는데 안 한다는 소리는 또 무슨 소리고? 그 정신 나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짓이지. 안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하노? 그런데 그 말을 해갖고 오버리 찍어줄 사람은 어떡하? 그거 찍어줬다 하면 그거는 또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아, 우리가 최소한으로 대통령이 넣어가지고 후보로 넣든지 국회의원이 넣든지 하면 지마를좀 지켜야 될거 아니야. 그 국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고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내심맞아도. 여기서 정신이 빠져. 이거는 할 때는, 나 자신을 어떻게? 버리고, 내 자를 찾으라고 한거죠 그제? 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정신 두뇌를 똑바로 쉬우겠다는 거다. 그래다 버리라 했잖아. 전부 다 가상이라 했잖아. 명상에 보게 되면 가상이라 했다. 가상, 그제? 가상이니 가상을 다 버리고, 우리는 어떻 진실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는 거다. 이 상태는. 사람이 되면 진실을 못 찾는 거야. 아, 지정신을돼 있는데 어떻게 진실을 찾겠나? 그럼 이때는 지정신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 이거 유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명상할 때만 딱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린애들은, 아니면 자식들을, 자녀를 하기 때는, 하루에 간단, 간단하게 막 이것만 수련만 하는 거야. 훈련만 하는 거야. 집중력 훈련, 학습 전진 훈련, 두뇌 개발 훈련을 하는 거야 이 명상이라서 명상이 빠지면 하루 종일 빠지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 밖에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항상 따라 있어야 된다 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 생각을 해봐 내가 내 영혼과 계속 통화를 24시간 통화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못살아 가길래 인간으로 못살 수, 못산다이 못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유지되면 안 되니 이것을 절단하고 빠져나와야 돼 현실로 현실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여 이것이 내 본마음 나의 마음으로 아심 나의 마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얼른 말 내 마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옳은 말이다. 그럼 내가 빠져나야 돼. 그러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것도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 목욕탕에 가는 게 중요하나? 나오는 게 중요하나? 네. 옷도 안 입고 쫙쫙 나올 거야? 정신 차리가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은 항상 명상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빠져나오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 이것이 우리는 이 아심하도를 설명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좌로서 마지막 뭐예요 네. 여러분들은 명상을 무엇 때문에 할 것이냐 아무 소득도 없다면 명상을 해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다면 그 명상 뭐 다리 아프고 시간 소모하고 뭐 하다 보면 돈 들어가고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 다른 생활도 못하고. 그럼 뭔가 나서야 되겠지. 그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생활 명상이다 하는 거다. 어, 너면 산에 가서 명상하는 거 이런 게 해야 되는 거다 그지? 우리 산에 가서 또 명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서나 생활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에 다다가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보면 공부가 안될 때도 있어요 그치? 머리가 띵 하고 공부 안될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그 뒤에는 탁막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식, 음, 음, 뭐고 어질러할 음, 얘기 안 도는 그럴 때가 있다면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명상에 딱 들어갔다가 싹 빠져나오게 되면 얼면은 편할까? 여러분이 잠이 계속 오는데 엄청나게 오는데 이게 일이 되겠나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5분만 딱 숙면을 취하고 나면 몸이 깨어지지지자 예를 들어 운전을 쫙하다는 잠이 오면 어떻해 여기 무슨 그거지? 주차장 옆에 있는 거? 아 졸리 졸림 주차장에서 잠깐만 눈만 붙이도 여러분들은 아무 시장 없이 사고 없이 집에까지 갈수 있잖아 이것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다 첫 번째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이런 명상이다 자 이런 명상을 응? 우리가 여가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힘든가 필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명상이고 그지. 자두 번째 명상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 두뇌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태아 때부터 하는 거예요. 태교 명상이에요. 태교 명상이라는 것은 내 자식들 때 무엇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태교 명상이고. 그 다음에 성장형이 되면 재능이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고, 자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대학에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자기 적성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그지? 이것이 우리는 이 두뇌 개발 프로그램이다. 자세 번째는 이 명상은 어떻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두뇌 건강은 어떻게 마음의 건강이다. 마음의 건강은 곧 어떻게?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이 건강 프로그램이자네 번째 젊은 어떻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자 여러분들이 아마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해 봤을 거야 그래서 요가를 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요가는 운동이에요 요거안 요가 하면 그것으로 끝이야 요가도 여러분들이 쉬운 것 같지는 않아잖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그런데 운동 신경이 발달된 사람들은 요가가 쉽지만은 운동하기 싫고 운동에 잘했고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은 요가가 엄청나게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운동하기 싫은 사람이 누누해라 그면 얼마나 싫겠나,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 할때자 예를 들게 되면 두뇌로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약을 먹어가지고 식욕을 억제하다. 다이어트하게 되면 식욕 억제제를 많이 주잖아. 그죠? 그래면 뭐, 복부, 음, 복부 팽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 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약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두뇌로서 어떻게, 이절절를 시켜보는 거야. 먹는 것을 절절를 시키는 다 편식이 많이 하는 사람들. 이 두뇌로서 편식을 시켜나가는 거야. 그럼 원면에 좋을까? 그죠? 그래서 돈안 드는 다이어트를 오늘 전부 다 앞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돈 10은 또안 들어가고 아니 돈 10은 또안 들어가면 안 되겠네 나중 하두가 있어야 되니까 그치? <웃음> 자 내가 일반적인 약, 약을 약 산다든가 뭐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안 들어가는 다이어트법을 완벽하게 공개를 해볼게 여러분 오게 되면 여기서 비워가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자율적으로 다이어트 요요가 절대로 없는 다이어트 제목을 우리는 그래 붙입시다 요요가 절대 없는 다이어트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이 명상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하게 되면 자, 도를 이룬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치? 명상을 해갖고 도 이룬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 자, 명상 갖고 도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오보시라고 그래라. 내가 얼마인데 대적을 한번 해보자. 뭘깨쳤니까 자, 그래서 허구의, 허구의 돌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마자. 이제 더 이상 욕되게 하지말자 어, 개헌한다는 사람들이나 돌 태운다는, 명상 갖고 도 태운다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 틀릴 게 하나도 없다. 도토리 키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 돈은 신의 길하고 다르다. 돈은 이 껴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 <웃음> 가는 게 신의 길이 되면. 그런데 신의 길을 가면서 신의 이 전달, 즉 신과의 소통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럼 신의 길을 가는 거나 신을 받은 거나 그거 말짱 허면 되죠. 그럼 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신과의 소통이 잘 돼야 돼 우리 신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죠? 신은 있긴 있는데 신과 소통을 못하니까 엉망진작이 되는 것이고 엉터리 신을 갖다 붙지는 않았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는 신통 명상법이다. 이거는 신과 통하기 위해서 신통 방통이 아니고 신통 신과 통하기 위해서 신통이 돼서 신과 잘 통하는 것이 신통이지 누구말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거 집 숟가락 몇 개까지 우리 안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생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멘토링 명상법이다 자, 애기들이 명상을 할수 있겠나?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야.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명상하러 다니면 되겠나? 그러면 명상을 못 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누가 해야 되겠나? 그래서 부모들이 배웠어. 간단하나마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 머리가 하,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엄매나 스트레스 사야겠나, 그죠? 외워오는 것도 잘안외어줘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0시간 하는 것이나, 2시간만 해갖고 집중력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은 어느 게 좋다고 생각해요. 2시간의 집중력을 갖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력을 향상시킬 때, 이, 이것은 결국은 우리는 두뇌를 개발해내는 거예요. 집중이 하자. 이것은 자식들인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경쟁 사이에서. 그러면 이것이 또 공부만이 되는 게 아니라 재능도 마찬가지다. 재능에 우리가 집중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 적성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학습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는 자녀 멘토링법이다. 이것이 부모로서는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 이런 멘토링을 배우면서 자식과 함께 어떻게? 해? 자기 자식을 누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노 학교는 어떻게 해? 동등한 거야 그치?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러면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자기 자식인데만 우리가 특별히 부여한다는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 그치? 그러면 죠그 나머지 부가적인 것은 어떻게 해? 엄마가 시키는 거죠 엄마를 보면 뻔해 안돼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이 이 태교명상 자 예를 들게 되면 태교명상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태아는 엄마의 두뇌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엄마가 놀면 태아의 머리도 놀겠나 안 놀겠나 놀 수밖에 없잖아 엄마가 어떻게 잘못생각하게 되면 태아도 잘못생각하게 되겠있지 그러면 엄마가 잘못생각했는데 나중에 아기보고 어떻게 자식보고 너는 엄마는 안하는데 너는 잘해라 이 말은 되겠나 안되겠지 자 그래서 이 태교명상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 고령화 시대다 그지 고령화 시대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치매라는 부분들이 있다. 그죠? 나이가 들면 마지막에는 노인, 노인이 돼서 나이가 많이 들게 되게 되면 게되이 치매라는 것을 극복 안할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처음부터 치매 같더라. 방송 보면 처음부터 모른다. 이. 기억 안 나. 몰라요. 이거다. 그제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치매 걸린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이. 맞나요? 처음부터 모르고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다 치매 왕국이다 그래서 치매 코리아다 치매 코리아 자 근데 이, 이 고령화가 되고 나면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죠 주름 앞에는 누구나 두렵게 된다 그러면 이 죽음을 슬기롭게 또 대체해 나가는 방법도 중요하겠지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명상으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두려움과 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호스피스 명상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스스로 이 난간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명상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이다 이것이 제1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 책이 필요하면 여기 오세요. w w w 수4사주 c o m 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밝히시고 그래서 오늘은 1장을 우리는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터득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 이 감옥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이내 과학과, 내 의학과, 내 심리학을 우리는 설명하게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는 둘의 편에서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내 과학이, 내 과학은 뭐고 내 의학은 뭐고, 내 심리학은 뭔지를 우리는 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에 보게 되면 내각학 해놔 놓고 이게 뭐대내가내각이라 해놓고 대내가 어떻고 이거는 우리는 어학적인 개념이지 우리는 그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과학만 있어가고 될 것이 아니고 두뇌과학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우리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뇌심리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리 심리학이 나왔죠. 수리심리학은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이지만 은 두뇌심리학은 어떻게 머리로서 표출하는 거죠. 이것이 두뇌 심리학이다. 그렇게 수리 심리학은 행동으로, 나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으로, 두뇌 심리학은 생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완전히 개념이 다르겠지.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두뇌편에서는, 내과학과, 내어학과, 두뇌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는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강제하는 것은 명상과 그동안에 우리가 참 종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종교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남겨준 이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천부의 원리에 따라서 어메이징 클레이의 원리에 따라서 이 명상법 수행법의 명상수행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 종교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돼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쭉 풀어가는 일주일에, 어, 이거 한 번, 저거 한번 하든지, 아니면 연속 꽃배기로,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꽃배기로 빨리 끝내야만이, 이제 우리가 준비돼가는 타로카드가 준비돼가는그 과정에서, 어, 타로카드 강좌를 또 진행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성격 분석법, 심리 테스트 이런 것도 강의를 했는데 내가 너무 바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인데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